e e r y o d ready! Stand by! 다 들어갔어 오른손을 좀더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뚫어준다는 느낌으로 쪼개준다는 느낌으로 출발 스탠바이 어, 빨라 빨라뭐 천재라는거죠? 어 타고 났다니까 <웃음> <웃음> 이게, 이게 답이다 야, 조순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내 시야에 내가 보고 있는 거에다가 총만 뻗으면 아, 훨씬 더 타겟팅이 더 쉬운 거 같아요. 그게 권총을 같아. 더 효과적으로 빨리 쓸수 있는 방법이에요. 와우, wow, 쉣! Wow. 지금 이거 통을 아마 뒹굴뒹굴 굴리면 네. 이 앞에 남아있는 애들 있어가지고 그린이 이제 막 나올 거예요. 잘 찍으세요! <웃음> <웃음> 어, 안 돼, 안 돼! 안 어, 야, 이거 못 맞춘다! <웃음> 트램폴리 위에서는 사격 생각하지 마시고요. <웃음> 아. 막힘 아. 데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됩니다.